안녕하세요 스티븐 그룹 애슐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랭리 윌로비의 크로프튼 앞에 나와 있습니다 크로프튼은 이미 1차 분양과 2차 분양을 마쳤고요 마지막 3차 분양이 남았는데요 완공은 2024년 초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입주가 어려우시거나 원치 않으신 분들은 크로프튼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개발사에 대한 소개도 잠깐 드리자면요. 바로 이 HM 그룹이 짓고 있는데요. 많이도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1999년에 이 Ambros Construction이라는 이 패밀리 컨스트럭션 비즈니스로 시작을 해서 경력을 쌓고 나중에는 이 시공뿐만 아니고 개발까지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 HM 그룹으로 탈바꿈해서 그 이후로는 20년간의 경력을 쌓아온 그런 개발사입니다. 주로 쏘리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뭐, 타운하우스뿐만 아니고 저층콘도도 많이 건설을 한 개발사입니다 랭미에서는 첫 번째로 하는 프로젝트라서 좀더 기대가 큰프로프튼입니다 네, 그럼 제가 이 크로프튼의 위치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드려볼게요. 크로프튼은 뭐 랭니 윌로비 워낙 저희가 많이 좀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자면 이 208가와 그리고 76 에비뉴가 만나는 이 코너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치적으로는 윌로비 타운센터와도 가깝고요. 그리고 주변에 각종 학교들과도 위치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랭니 이벤트 센터까지도 뭐 차로 한 5분 정도 거리니까. 각종 좀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있어서 위치적으로는 사실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요한 가격과 플로우 플랜 소개해드릴 텐데요 크라프트는 총 8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페이스트리는 30세대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지금 4베드룸 플로우 플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사이즈는 제일 작은 건 1650스컬풋 그리고 큰건 2131스컬풋까지 해서 다양한 플로우 플랜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 플로우 플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소개해드릴 플로우 플랜은 바로 이 A1 플로우 플랜인데요 4베드룸에 4베스룸입니다 화장실은 4개지만 4베스룸이 2개, 그리고 하프 베스룸이 2개인 플로우 플랜이고요하나는 소개를 해드리자면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고 이 가라지를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시게 되면 그 1층에 온전한 클라젯이 있는 베드룸 그리고 파우더룸이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시면 메인 플로우까지 가지 않고 반계단 아래에 하프 베스룸이 있는 요게 가장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키친이 중앙에 있고 양쪽으로 이제 다이닝룸과 리빙룸이 있는 이런 구조고요 위로 올라가시면 또 베드룸이 3개 위치 있고 풀베스룸이 위층에 전부 2개가 있습니다 네이 A1 플로우 플랜이 108만 9,900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이 B1 플로우 플랜은요 2097스쿼프이고 마찬가지로 4베드룸에 4배드룸입니다 1층부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를 지나서 온전한 베드룸이 마찬가지로 있지만 A1에서는 이 화장실이 분리가 되어 있었다면 이 B1 플로우 플랜 같은 경우는 이 메인 베드룸 안에 온전한 풀 베스룸이 있다는 게좀 가장 크게 다른 특징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바로 이렇게 메인 레벨이고요 또 파우더룸이 이 메인 레벨과 같은 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한층 올라가면 방 3개가 위치해 있고 A1과 마찬가지로 풀 베스룸이 2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중요한 가격이죠 B1 플랜의 가격은요 바로 128만 9,900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랭리 윌로비 지역의 타운하우스 크로프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타운하우스라고 하면 좀아 좁고 답답하다라고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크로프트는 이제 전체적으로 널찍널찍하고 그리고 나인풋슬링이라서 또 시원하고 또 개방감이 있어서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 지금 유닛이 에이스가 포함이라는 점 요것도 저희가 또 강추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로프트의 마지막 페이스트리의 분양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